지금 우리가 이렇게 쿠폰을 만들었는데 이 쿠폰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. 저희가 톡톡도 만들어야 돼요. 그래서 지금 만들었는 레이어를 보면 첫 번째에 있는 게 배경에 있는 색종이 두 번째에 있으신 게 글씨 써져 있는 거 뒤쪽에 색종이 세 번째에 있는 게 여기에 있는 땡땡이그 위에 글씨가 세개 저는 이렇게 있어요. 레이어는 저랑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렇게 큰뭐 잘못은 아니니까 나는 왜 이러지? 라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 화면만 똑같으시면 괜찮아요. 단 이런 경우 있어요.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누르세요. 그래서 자꾸 비어있는 애들이 이렇게 나오시면 용량이 올라가시니까요. 비어있는 애들이 이렇게 있으시면 지우세요. 누르고 딜리트 누르시면 지워지니까 지우시고 자, 이렇게 저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. 첫 번째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고요. 그럼 파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선택 범위가 될 거예요. 선택됐다 표시죠? 레이어 패널에서 제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거 눌러보시고 그 다음 시프트를 누르시고 배경 바로 위에 사각형이라는 애가 있으시죠? 네, 사각형을 클릭하시면 한꺼번에 여러 개의 레이어가 선택이 되실 겁니다. 이대로 우리 그룹을 하나 만들건데 그룹은 알파벳 뭘로 시작될까요 그쵸 그래서 컨트롤 g 또는 컨트롤 히읗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히읗 그럼 그룹 1번 이라고 나오시게 되죠 자 그룹 1 이라고 나오신다면 그룹 1 이라는 글씨를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찜 쿠폰 이라고 쓸게요 찜 쿠폰 그리고 나서 혹시 다 날아가신 분이 계신가요? 없나요? 네. 찜 쿠폰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혼합 옵션, 그 다음에 그룹 복제라는 애가 있으실 거예요. 찾으셨어요? 네. 그룹 복제를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톡친 쿠폰이라고 쓸게요. 또는 톡쿠폰도 괜찮아요. 톡친 쿠폰 쓰시고 확인. 그러면 같은 위치에 두 개의 쿠폰이 올려져 있습니다. 이제 위에 올려져 있는 톡친 쿠폰을 수정해보도록 할게요. 네, 하는 거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. 지금 같은 것이 위치가 두 개가 같은 위치에 붙어있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데요. 톡친 쿠폰 옆쪽에 화살표를 눌러보면 이렇게 복사된 레이어들이 보입니다. 그 중에 사각형의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꿔주고 여기에 써져 있는 스톱찜 쿠폰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톡톡 쿠폰이라고 써주고 1,000원을 저는 5%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톡톡 친구 쿠폰에서는 요 모양 찐 쿠폰에서는 요 모양 이렇게 눈을 감겨보면 해당하는 쿠폰 두개를 번갈아가면서 볼수 있고 요 상태로 웹용으로 저장 한번 할 거고 요 상태로 웹용으로 저장을 한번 할거예요 그러면 두개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